오늘부터 일주일간 태양기사단의 기사단장을 맡게 된 린지다 우... 하, 하, 클로이 선배, 그렇게 야유하시면 안 된다! 린지님... 클레르와의 협의 하에 스케줄은 평소처럼 진행하기로 했다 마물숲 전기 토벌을 오늘 오후 8시까지 끝내는 걸로 하지 넵! 이건 구역별로 팀을 나눈 표다 위에 맞춰 출전하도록 어디 보자 저희는 C구역이네요, 클로이 선배 키 야호! 도시락 싸가야지! 헤헤, <웃음> 바보, 린지. 건수 잡았다. 돌려먹어야지. 야! 린지도 이걸 빠뜨렸잖아. 하여간 잘난 척하더니. 누가 단장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 린지 단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때? 뭐, 뭐? 린지도 참. 리, 린지 단장님. 저기요, 린지 단장님. F구역을 빠뜨리셨는데요. 이 업무 분대표에 없어요. 그건 누락된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구역이라서 적어놓지 않은 것뿐이거든. 응? 어, 린지 혼자서요? 어, 하, 하지만 F구역은 꽤 넓습니다. 린지 단장님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검은매 기사단은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어 응? 그동안 계속? 응 구원장님이요? 하긴, 구원자님이 함께 계시면 저희 정령들은 평소보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음, 그러게. 그럼 되겠다! 살짝 석연치 않지만... 네. 잘 부탁드려요, 구원자님.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린지가 무척 강한 정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설령 혼자 에프 구역에 가더라도 이 업무 분배표에 같이 적고 공유는 해주세요 연락이 안 되었을 때 린지가 어디 있는지 저희도 파악하고 싶어요 응, 알았어 미안해, 로제 그럼 구원자님 출발할까요? 보통 밤에 마무리 힘이 더 강력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에요 구원자님이 동행해 주신 건 감사한데 아마 별로 할 일은 없으실 거려 금방 끝낼게요 잠깐 거기 앉아 계세요 이래서 굳이 공유 안 했던 건데 사실 저 혼자로도 충분하거든요 부원장님은 다른 곳에 가보시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겠어요. 괜히 죄송하네요. <웃음> 감사해요. 뭐, 태양 기사단 애들이랑 일해보는 건 처음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좁혀가기 위해서 초기엔 어쩔 수 없겠죠. 바로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기사단은 린지라는 에이스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기사단이거든요